그러면 세 번째 질문 네.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키 외모 이미지를 많이 보나요? 어 봅니다. 많이 보는 게 아니라 봅니다. 아키 봅니다. 아 마음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실 아것 같아요, 아 저처럼. 아 봅니다. 근데 네. 상품에 따라 봅니다. 아. 그러니까 패션을 하려면 네. 죄송합니다만 키가 커야 됩니다. 어느 수도 없어요. 어뭐 제가 뭐 기준을 정할 수 없는데 일단은 네. 옷을 입었을 때. 네. 좀 핏이 나와야겠죠. 어쩔 수 없죠. 음... 모델이 네. 뭐 물론 그뭐키 작은 모델도 있어요. 아, 그 그렇게 뭐 그렇게 하겠네요. 근데 본다는 건 뭐냐면 꼭키큰 사람만 되는 게 아니라 네. 작은 사람도 필요해요. 그래서 아. 키를 본다 그러는 거예요. 아. 생활이나 이런 제품을 할때 특히 미용할 때요. 네. 미용은 특히 얼굴이 크게 좋아요. 작은 게 좋아요. 작은 게 좋아요. 그렇죠. 근데 키큰여여자분들이 여, 남자분들이 얼굴 좋아하는 네.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. 음 상대적으로 음 키가 크면 음 얼굴이 커요 그런데 키가 크니까 얼굴이 작아 보이는 거지 안처럼 오면요 미용은 다 앉아서 하잖아요 아 앉아서 하면 키하고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. 의자로 조절하면 되잖아요 근데키큰 분들은 얼굴이 커요 그러니까 미용이 잘안 맞아요 아 안하는다는게안 안 맞는 거지 네. 이번 에도 작은 게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. 그러니까 미용은 키 작은 분들이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할수있까 얼굴이, 얼굴이 작아 보이지. 저희도 희, 희망이 생깁니다. <웃음> 얼굴이 작아. <웃음> 상품에 따라 다르니까요. <웃음> 그리고 생활이나 이런 것도 이제 너무 그쇼스가등치가 크면 제품이 또 너무 기하치게 작아 보이는 것도 있거든요. 근데 쇼스가 키가 작으면 상품이더 커보이면 좋은 상품이 또 있어요. 그런 경우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몇 년도더라 제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10년 전일 것 같아요 제가 학원을 할때 정보를 입수했어요 땡땡홈쇼핑에서 패션만 뽑는다는 정보가 있었어요 첩보죠 그 첩보 그렇게 공부하진 않아요 이번에는 패션만 뽑는다고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첩보죠 그 첩보를 얻고 그때 공채 때는 미리 얘기했어요 학생들한테 어, 마음을 비우자 첩보인데 어, 일단 떨어졌으면 그네 잘못이 아니다 이거 뭐 부모를 탓더라 일단 마음의 비우고 일단 지원은 다 해라. 네. 할때 어떻게 하냐 느 킬힐 막 이런 거. 막. 남자도 막 키높이 막 아... 이런 거막 어찌 뭐 머리 막뽕막 막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<웃음> 커보이게막 <웃음> 커보이게? 이렇게 커버에게 커보이게. 다 그렇게 보냈어요. 오. 근데요. 네. 그 홈쇼핑에 네명 뽑았거든요. 네. 다 합격시켰어요. 아다 합격시켰어요. 오, 박사님 다, 능력입니다. 능력. 다키큰 애로. 와. 여자 남자 다. 멋있다. 작정을 짠 거죠. 응. 키 그래서 본다. 근데 네. 보는데 키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작은 키도 된다. 그리고 쇼스 중에서 160안 되는 사람 수두룩 빽빽하다. 아 그래요? 수두룩 빽빽합니다. 우와. 150대 굉장히 많아요. 우와. 제가 보기엔 절반 이상. 우와. 본인은 160이라고 주장을 해. 네. 160 주장하는 사람 치고 160 없어. 아 <웃음> 어, 많아요. 제가 봤을 때는 많데 화면을 보면 많아요. 되게 길어 보이세요. 음. 얼굴이 작은 거예요. 음. 비율이 좋아요. 그리고 어차피 이 매대가 있고 앉아서 하는 게 많아서 네. 크게 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패션만 포기하시면 돼요. 키가 작으면 음. 하고 할수 있어요. 이제 패션 키 작은 쇼스때 하는 경우도 있어요. 이제 앉아서 어. 주로 앉아서 하죠. 그 친구는 안 아. 일어서요. 아. 그래 맞아. <웃음> 패션 방송 계속 앉아 있는 애안 <웃음> <웃음> 일어서는 거요 앉아 있는. <웃음> 이렇게 <웃음> 높은 의자에서 <웃음> 앉아서요. 그래 다리 고 아. 이렇게. 그 이유가 있어요. 음. 네. 어쩔 수 없습니다. 근데 패션만 아니면 키는 크게. 적어보지 않네요. 일단 이미지. 이미지 보는데요. 어, 예쁘냐, 뭐, 뭐 못생겼냐가 아니고요. 인상이 좋으냐, 안 좋으냐. 이건 완전 주관적인 거라 그래요. 여러분 인상이 좋다, 그럼 괜찮아요. 그런데 사람들이 야, 너 인상 더럽다. 이러면 쇼호스트 되게 힘들어요. <웃음> 농담이라도 나는 인상이 더럽다. 이러면 죄송합니다. 예. 네, 네. 그러면 안 돼요. 홈쇼핑은 네. 내가 물건을 보지도 않고 사는 거잖아요. 음. 근데 인상 안 좋고 막 사기꾼같이 생기고 막 범죄형처럼 생기고 주관적인 거예요. 이거는. 그렇게 본인이 느낀다. 네. 본인만 안 느끼면 돼요. 그러면 확률이 떨어집니다. 아. 인상이 좋고 착하게 생기고 여자 같은 경우는 네. 섹시한 게 아니고요. 네. 그냥 딸 삼고 싶다. 며느리 삼고 싶다. 아. 어, 그런 인상을 좋아합니다. 아. 뭐 사귀고 싶다는 중요한 잖아요. <웃음> 아 아, 그거는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의외로 막, 막 예쁜 분이 별로 없고요. 음또 예쁜 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쇼, 예쁠 것 같잖아요. 어, 네. 예쁠 것 같잖아요. 네. 그다 변장이에요. 아 저는 외모보다는 이제 인상이 중요하다. 인상이 중요하고 네. 그게 네. 어느 정도로 변장이냐면 어, 기본적으로 네.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을 합니다. <웃음> 메이크업을. 네. 그 변장이죠. 이게 화장이에요. 오, 한 시간. 어, 진짜 오래 하고요. 네. 그다음에 그 되게 유명한 쇼호스트인데 네. 저도 엘리베이터 직접 겪은 일이에요. 네. 어? 그 쇼호스트분들이 이제 맨 얼굴로 출근을 하거든요. 어차피, 아. 어차피 변장하니까 아, 네. 화장을 안 해요. 그리고 모자 쓰고 이렇게 와요. 어, 모자 써도 되거든요. 어차피 헤어다 해주니까. 음. 근데 이제 그날은 그분은 모자는 안 썼어. 엘리베이터 저랑 같이 탔는데 사장님이 이렇게 타신 거예요. 네. 되게 유명한 쇼호스트예요. 음. 사장님. 누구세요? 인사를 했는데 사님 뭘 하고 있 거야? 맨 얼굴을 처음 봤으니까 <웃음> 맨 얼굴이 그분이 상처 받아 가지고 네 저도 약간 그한 분장을 하는데 어, 유명한데 공감이 너무 많이 간다. 어, 그래서 다 해줘요. 걱정 안 하셔도 돼. 화장에 나 화면에 나오는 그리고 어, 홈쇼핑 분장은 되게 짙게 해요. 일반 아 분장하고 달리 어, 그 이유가 이제 좀 멀리서 잡죠. 주로 네. 어, 얼굴 이렇게 그러니까 어, 미용하는 쇼호스트는 이렇게 들어오는데 네. 대부분 쇼호스트는 멀리서 잡아요 타이트샷이 안 들어오거든요 음.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컴퓨터 방송을 할 때요 네. 거의 맨날 목이 잘려서 나와요 모니터가 잡아야 되니까 내가 목이목목밑만 나와요 목소리가 사실 더 중요하고 음. 외모는 그냥 인상이 좋고 착하고 이미지 좋은 정도 그리고 그 정도는요 저는 많이 웃으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. 어, 인상이 별로 안 좋다 그러면 매달 웃으세요. 그러면 인상이 네. 바뀌어요. 네. <웃음> 저도 어떻게 인상 나쁘지 않잖아요. 근데 제가 안 웃잖아요. 네. 그러면 되게 무서운 얼굴이라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. 어... 제가 맨날 웃죠. 네. 저이게 일할 때 보면 네. 집중하잖아요. 그럼 네. 사람들이 되게 무섭다고 그래. 음... 원래 얼굴은 이지 않아요. 웃어서 그래. 많이 음... 웃으시면 돼요. 근데 인상 정말 좋으신데. 노력한 거예요. <웃음> 가식이죠. <가시겠죠. 웃음> <웃음> 바꿀 수 있다. 목소리도 만든 거야. <웃음> 바꿀 수 있다. 근데 저는 이런 예. 질문을 약간 여기 파생된 질문이라고 네. 하면요. 그 딸과 며느리 삼고 싶은 사람 딸 음. 삼고 싶은 사람 이런 분들, 딸 같다. 사람들을. 딸을 어떻게 삼을 수는 없지. 아, 딸 같은. 딸 같은. <웃음> 어, 뭐 이런 요런 음. 분을 음. 이제 본다고 하시잖아요. 근데 저는 심사위원들을 꼬신다고 생각해라. 이것도 봤거든요. 그건 아예 아닌가요? 아 음. 이제 그럴 수 있죠. 뭐 이렇게 아, 그런 어떤 의미냐면 첫사람 닮아서 뽑은 친구가 있었어요. 실제로 <웃음> 사적인 거잖아요. 그러니까 네. <웃음> 응. 난 이제 티디가 그러더라고. 그 최종에 뽑힌 건 아니고 이제 네. 면접에서 자기 네. <웃음> 첫사람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거야. 오오. 점수를 많이 줬다고 솔직히 고백을 하더라고요. 근데 근데 그거는 그 사람 한 사람이 점수를 많이 줘서 뽑힌 건 아니에요. 뭐 혼자만 보는게 아니니까. 그래서 저, 저. 어, 사람이 개인적인 네. 취향이니까 꼬신다 아, 그건 좀 표현이 좀 아, 아닌 그치. 것 같아요. 그 어, 그런 건 있죠. 이게 어, 그렇죠. 유혹 호시는 것보다 이렇게 뭔가 매력. 그거보다 그러니까 매력. 끼? 끼보다 매력적인 거죠. 매력이잖아요. 매력적인 거. 좀 매력적에서 한번더 보고 싶어 하는데 근데 결국은 아무리 쇼호스트가 매력적으로 생겨도 상품이, 아, 상품이, 어, 상품이 좋아야죠. 상품이 좋아야죠. 어, 그래서 외모가 물론 중요한데 어, 좀 신뢰감 가고 거짓말 안할것 같은. 아, 그게,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것 싶은 것 거예요. 섹시하고 매력적인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. 음... 네. 감사합니다.